여러분, 저희가 편의점에 왔습니다. 출 <웃음> <웃음> 오늘 구구는 편의점의 달인입니다. 편의점의 달인. 달인이요? 편의점들 많이 와보셨어요. 아, 그요 이미 달인인데. <웃음> 저 편의점에서 24시간 살았어요. <웃음> 연습생 때 되게 자주 갔죠? 연습생 때는 아, 거의 아, 아침에 아, 한 번, 밤에 다섯 번가거 맞아요. 1일 2편의점을 <웃음> 했던 거 같아요. 자, 우리 팀 나누기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오네팀 나누기 게임을 바나나 2대에 딸기 위로 결정인 건가요? 팀이 결정된 건가요?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결정된 아까했 당황하셨을까요? 이게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네. 다뭐 좋아해요? 맞춰도 돼요, 이거? <웃음> 나 하나 이산해볼까? 이걸로 팀 결정된다 <웃음> 근데 이거 뭐예요? 맛있는 왜, 왜, 이제 봐. 봐. 아, 왜, <웃음> 거 <웃음> <웃음> 네, 네, 네. 아, 이거. 아, 이거. 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최선책이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들이이 제가 음료수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네. 얼음을 좀 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넌 맞나? 얼음을 좀 뺄게요 근데 이거, 이거 붙어 아니, 있어가지고 아뭐 어떻게, 뭐 어떻게 발라? 어, 고 역시 오, 리더야, 기선제야 아, 재료를 나눠볼까요? 네, 보쌈, 이, 괜찮아 이거 1분 돌려주고 그건 1분, 이건 2분 30초 그냥 같이 넣고 3분을, 3분을 했는데, 하고. 전자레리가 엄청 많아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될것 같아 오, 야! 요즘에는 편의점에전자레인지두개구나저 뚜껑은 안거아도 돼요? tea. 이요 iced tea. 이거 i c 먹을 tea. 이거 i c 야야야, 야, 야, 아니 그 표정 뭐죠? 맛있나? <목소리> 천만 생 되지? 나 근데 괜찮긴 한데 <목소리>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뭔가 나도 사이다로 더 넣으면 괜찮을 거 그러고 있다 아, 얼음을 일단 여기 넣자 근데 왜냐면 커피를 넣어야 되잖아 <목소리> 커피를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오 <목소리> 야, 너 역시 똑똑하구나 어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다 야, 이거 물 누가 넣었지? 쟤 넣었어 야, 나는 하는 게 없다 자, 약간 멋있게 했겠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 그랬어요, 양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어? <웃음> 자구 <자국> 뭉치예요? 이거 <웃음> <웃음> 좀 분리해주세요 아니라 아니, 먹지 말고, 불리해, 너김 먹어, 원래. 넌 먹어 마이 똥 마이 똥? 응 형만 믿어, 여자라 이거는 자, 뭐, 이번에 어, 우리 확신을 승리한다 진짜. 아, 벌써부터 냄새가 와 이겼네 우리 이긴 거 같은데? 야, 이거 비주얼이 살아있네 그러게요 이 형이 이제 할게, 이거 좀 불안한데? 야, 이 정도는 할수 있어 나2 0 살이야, 친구야 한입 어깨 반으로 자르면 <웃음> <웃음> 자, 제가 수육 올릴게요 오케이 okay. <목소리> 너 회를 좋아하니까 알지, 느낌? 당연하죠 우와, 맛있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아시죠? 이반 같은 거 보면 은나오는거오와이오 잠시 오와 진짜 케이 치즈 넣으면 일단 다 그냥 <웃음> 실패할 수 없는 거 같아. 아이 어. 만두가? <웃음> <웃음> 그때까딱 그, 그, 한번 해주고, 자너 거지. <웃음> <웃음> 진짜 어마어마해. <오랜만이네. 웃음> 음, 들리는 거 음, 많은 것 같아. 맞다. 아. 저희는 저희는 음료수가 자신 있어요. 어, 음료수요? 네, 음료수 이제 고급져요 생각보다. 말까? <웃음> 야, 무슨 맛있지 아 난, 난내 스타일인데? 너무 달지도 않고 커피부터 그러니까, 잘안 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걸 좀 사줘야 될거 같아 생각보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느 정도 식단을 하셨으면 네 본격적으로 적당히 넘어야겠어죠 아, 네일다 여기까지 네. 빼.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쥬드 쥬드 쥬드 사귄다즈 쓰자 숟가락을 퍼가지고 올려놓는 거죠, 음료러 음. 에이드보다는 라떼 쪽으로 가야겠네요 넌 에이드 하려고 했어? 네 그럼 에이드로 가라 왜냐면 에이드가 아, 네. 기본적으로 사이다가 맛있기 때문에 마이먹거든요 짜, 짜선배 은 연령대를 고려봅시다 일단 한창 단짠 좋아하실 때 나는 레스피는 좋았요 이게 좀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 진짜 짠고 안성탕면을 섞어요 우리나라 비엔나소이 작게 나오는 것들 그걸 다 부은 다음에 치즈넣어서들어가지고 아니면 진짜 짤수 있어 그 오레오 이죠 오레오에 그 크림을 빼고 와사비를 집어넣어서 그 와사비를 집어넣어서 맨번에 막 사는데 그러면 와사비 오레오 <웃음> <웃음> 아니, 연준이 형 그냥 진는 오레오 알았을 때 연준이 초롱초롱한 들 어, 어, 런데 크림을 빼서 하다마자 안간이 확 없어지면서 뭐지, 얘는 근데 비주얼은 예쁠 것 같아 지성이에요. 뭐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트레비에 집을 넣으면갈그 음, 네, 맛대로 돼. 네, 네. 이 진짜 맛있어. 잼 집어넣어볼까? 한번해봐잼 집에 썩히긴 할까? 집이 없어가지고. 잼 동원이잖아 계속 젓가락안로잠는 썩히고 같은데 한번 해보죠 어차피 여러, 여러 시도하면 돼. 내몸무는 표정이죠? 진짜 힘든 표잼집 최대한 집 찾아보고. 내년에 네. 찾고 오케이, 그러면 은 너는 애들이 알아서 진짜로 어떻게 되면 인싸가 될수 있을지 약간 형의성인 응. 세계를 펼쳐봐 알겠어 저제 세계를 한번막 펼쳐봐 알겠어 <웃음> 자, 그러면 재내 4분 40초 4분 30초 동안 열띤 토론을 했으나 10초만에 나온 결론은 너의 세계를 펼쳐봐, <웃음> 형의 세계를 펼쳐봐요 이쪽에 쇼핑 바구니 보이시죠? 네 쇼핑 어. 가구니를 드시고 쇼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아 <웃음> 준비, 시작 아, 그러 내가 네, 네, 어, 네. 절대 급할 필요 없어, 나올 때는 4분 30 정도 따로 그래. 한번 담아볼래? 그두 개로 안들 그래요 그 하나는 뭐 부르면 뭐버리니다고뭐 하나만 챙어 와, 와카롱도 있네? 그냥 이번사산 먹고 싶다 와우. 집이 있나? 집. 집. 헐, 헐. 헐. 내가 어, 좋아하는 음. 그게 없네 아, 근데 지금 세균은 하도 오랜만에 와갖고 뭐야, 이거? 오. 어, 있다 태연아 네? 너의 세계를 펼치고 있어? 네이 맛을 좀더 살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에이. 야, 나 근데 진짜 모르겠다, 뭐 살았지? <웃음> 야, 태연아 요구르트가 올랐어? 네 요구르트가 네? 요구르트 잠시만요 2% 이프로. 어 가자. 너의 세계를 펼쳤는데 화이트 초코. 근데 너의 세계 펼쳤나요? 어. 아, 아, 아, 아, 우리 진짜 맞을 아, 수 있을 것 아, 같을 아, 것 같은데. 떡을 만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아 그래요? 저 뭐야? <웃음> 근데 이거는 아, 여러분, 저, 아, 저희 각계전투가 아니라 이건 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 멋있,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야다 같이 만들 거니까 최근다 먹어줘 둘이서 잘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과자 몇개 붙여놓으면은 예쁘지 않을까 와, 좋다 <웃음> 아, 근데 어차피, 어차피 팀이니까 맞아요, 팀이잖아요 엄청난 걸 열심히 할게 응, 파이팅, 네. 파이팅 <웃음> 일단 저는 음료는 이두 개거든요 이거 원래 즙을 집어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 일단 저는 제가 연습생 때 진짜 직접 해 먹었던 그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섞은 다음에 이거 넣고 해갖고 먹었던 라면인데 그때 한창 다이어트 할때 먹었거든요 <웃음> 못 참고 한 번? 근데 그때 너무 맛있어갖고 준비를 해갖고요 다이어트 할때 어, 이거는 때 뭔가 뭐, 그냥 에이드 느낌 낼수 있을 것같아요 어, 나름 근데 뭔가, 뭔가 있어 계획. 계획적이네요 계획적 형이세요, 형이요 에 네, 아, 이 짜장면을 가장 편하게 먹을 수있잖아요 짜장면 먹다 보면 쉽게 물릴 때가 많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약간의 매콤함과 식감을 더해주고자 참치와 단무지를 샀고요 그그 다들 짜장면 시켜 드실 때짜장 그 먹다가 그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잖아요 고기 찾으라고? 그래서 고기를 샀습니다 저는 도수 없는 무알코올 딸기 카치을 만들려고 스크류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기 씨, 그 짜장라면 생각하고 그... 네 그게 짜장라면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소스가 짜장 소스가 아니에요 진 와. 짜장면을 할 거면 짜장라면을 골라 보셔야 돼 와우. 어? 마라탕 어, 바꾸면... 아닌가? 아니면? 바꿔도 세요 네, 네, 네. 네. 혹시 몰라, 저게 맛있어 자, <웃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작 화이팅 야, 이거 몇 분, 이거? 난 돌리고 싶은데 자, 시작해보자 뜨도 <웃음> 없고 제발 자, 먼저 트레비를 집어넣고 이거 나쁠 같은데? 느낌나쁘좀더 집어넣으면 맛있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집어넣어 와우 이거 이만큼 쓴 거야? 네, 생각보다 야, 맞죠? 이렇게 두번 만들면 딸기 좀거덜 나겠다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다고요? 그럼요 야,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아, 치즈. 몇분 남았다고요? 2분 2분 2분 이제 소시지를 넣고 치즈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저희 뭐편의점을부탁해내요 편부 렌즈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고다 다들 완성되셨죠? 네네 네.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제작데 요전에 킹별로 편 시간을 지키고 있 어느날 과자에서 뿌리 자랐다 <웃음> 와, 최고다 <웃음> 저희 트레이드 마크가 또뿌리잖아요 저희 TXT만의 그런 매력을 표현해 왔고 네, 위에 딸기잼으로 데코레이션까지 했는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제게 뿌리였구나 귀다 <웃음>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웃음> 살짝도만 살짝 만든 거야 토마토 주스 같이 생겼는데 탄산에다가 <웃음> 즙을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우선 딸기잼을 집어넣고 트레비를 섞은 탄산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맛이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살려봤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멋있어, 멋있어 좋아, 좋아, 연준이 형 <웃음> 어.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한 식사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뭐, 솔직히 어디 식당 가서 먹는데만 기다리는데 10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들면서 이제 10분 딱또 아, 만드는 아, 재미가 있어요 잘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맛이 보장을 해요 맛이 딱 그만큼 기다린 만큼의 그딱 맛을 해요 진짜 맛있습니다 메뉴에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안성 짬뽕 치즈 볶음 면네 아, <목소리> 아, 아, 저는 범파 참치로 아,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아, 아. 범규, 짜파 하고 참치도요, 참치 건파 참치 이 짜장면의 이 물리는 맛을 이 고추 참치로 잡아줬고요 그 안에 있는 양념을 넣어서 섞음으로써 좀더 다양한 맛있는 풍미를 참기름 달아줘요. 넣듯이 참기름 넣듯이 그리고 먹다가 약간 물리면 은 단무지를 드시면 되고 이렇게 면과 이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와, 맛있겠다 저는 원, 파, 파. 그냥 칵테일을 마시면 안 되는 걸까? <웃음> 그냥 칵테일을 마시면 안 되는 걸까? <웃음> 요구르트와 사이다 그리고 빠배기 아이스크림 그리고 편의점에서 무슨 딸기를 파는지몰라르는 딸기를 팔더라고요 음. 그래서 딸기를 하나는 으깨서 넣어보고 하나는 그냥 반을 잘라서 반성용으로 넣어봤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 <웃음> 제작진마볼까같 와아맛있어 드세요. 드들 진짜 맛있어. 맛 맛. 나 먹어. 내가 진짜 너무왜있어져 야야 머리 머리 괜찮아. 야, <웃음> 야, 야, 나, 나, 나 갑자기 사라져. 공개보다 세 있잖아. <그렇게> <웃음> <웃음> 넘어진 거는 나도 깜짝 놀랐는인데 넘어질 때 소리가 너무. 너무. 웃겨 나무너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게무 너무. 너 사이즈 팀의 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놀람> <놀람> 두 번째 미션의 제목은, 은치 쇼핑. 어? 야, 이거 가격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는다. 아, 여기 다 세일해서 되네? 자, 지금부터 각 팀의 대표를 저희. 뭐가래 뭐, 있... 있... 네.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일 제가 하겠습니다 네. 휴닝가 휴닝이 가 간답니다 네. 한번 해보죠 네. 어 막내 둘이네 어 막내들의 대결 밑에 안 돼가 있어 근데 휴닝이가 감이 좋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놀람> 자, 가자 자, 준비 가자 시작! 자, 어디로 가실까요? <놀람> 커피 쪽이요 커피요? 네 도시락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도시락이요? 도시락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도시락 쪽 이동 완료했습니다 400원. 400원. 아 이거다 네, 끝났습니다 안넣거 같아요, 안 넣을 거 같아요. 같아요 너무 따서 괜찮아요 <목소리> 어디 가고 싶어? 커피? <목소리> 믹스 커피 여기 <목소리> 거기 아니잖아요 이게 믹스 커피 아니야? <목소리> 저게 믹스 커피지 아닌 말고, 우와, 아, 자, 여기 자하고어 아, <목소리> 여기 여기 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미안해, 잘하고 내가 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목소리> 오, 그것만 사도 3만 원이 넘는데? 아니, 형, 못믿겠으면 내가 만지면서 달래 왜나 나한테 말해. 빨리 나 시켜 줘. 얼굴 좀. 앞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 없어, 없어. 냉장고도 쳐. 아이스크림. 오, 되게 과감하네. 끝. 가만인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오케이, 그럼 두개달으로 갈게요 보통 저 아이스크림은 만 원이라 딱 맞게 골랐어 이문다은한 9,000원 정도거든? 네, 9,000원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넣어서 세일을 계산대요 이게 아, 국가당이 많아 이렇게 다, 다 치는 건 야, 이게, 아, 이건 줄 알았네 이게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보는 게 나아 야. 야, 세상 진짜 좋아졌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무인 계산기? 응 어. 와. 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저도요 4,560원 9,000원 정도 하겠지 차라리 도시락 다섯 개 고를걸 18,000원 <웃음> 유사할 거 같아, 유사할 거 같아 야, 조금 야, 부족할 거 같아, 할할것 같아. 할 조금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할 어? 것 같은데 야, 조금 했다. 부족할 것. 잘했다, 잘했다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잘 맞췄어 와 와! 와! 야! 와! 와거 짱이다! 정확하 와, 쓸데없는 거잘기억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 두 개씩 해볼게요. 와! 이렇게 받으니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0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웃음> <웃음> <이런>. <웃음> 인정합니다. 이겼네. 대단하네요. 아, 근데 진짜 이건 나도 인정. 아, 이거 고르면서 이건 천사 백십 원 이러면서 말하길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 전략을 못 했는데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이쪽으로 오면서 선크림을 하나 봤거든요. 이만 구천 사백 오십 원이에요. 이거 알아봤면 얘네가 이만 구천 사백 오십 원이. 와우. <웃음> 근데 이거 예전에 고를 만은 대박이다. <웃음> 그치. 그러게요. 아, 아쉽다. 네. 순위 맞추게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1대 1이죠 아 수위. 맛있다 이번 게임이 불합대로 준비가 된다 그렇네요 음. 이거 뭐 몸풀기로 한번 해볼까 아, 네 네. 네. 연습산아연습산아첫 번째 문제 이국편의점에서 판매 순위 1위는 뭘까요? 라면이야, 이거. 라면이 진짜 안전하긴 한데 도서관 도서관이니까 라면 아, 삼각김밥 그래요. 도서관이 연필 펜펜 펜. 펜. 도서관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공부할 걸 들고 왔을 거예요, 이미 샤프심 <목소리도> 그러면 샤프심 들고 왔는데, 샤프심을 안아 들고 왔는데 저 도둑한 거할때 초콜릿 한번사 어차피 안 쓰이, 어? 연습 게임 한번 어? 뭐, 재밌게 초콜릿 해볼까요? 어? 아, <목소리도> 초콜릿, 초콜릿 해보자 아니야, 아난그습다고 아니, 이거 어차피 연습이잖아 연습 게임, 초콜릿, 저 하겠습니다 몰라 도시락이요 도시락 네. 자, 1위는 Get,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를 생각 못했어 그라네 상황이맞네 아, 거 나한테도 독일 하겠다, 하겠다 아, 라서 생각을 못했데와두 번째 부터 이제부터 진짜 어제 l e 게임 자, 그렇다면 판매 순위 기위는 무엇인가 아, 이게 문제구나 제가 생각이 드는 면 콜라 고상님이랑물을 많이 하오지잘찍 저는 공부할 때 커피 못 마셔도 그거 마셔도 오늘 가알어 저는 그랬어요 내 소리 때문에 알지않까 네? 모르겠다 탕 사와, 괜찮아 네, 어쨌든뭐첫 문제니까 뭐? 나와, 나와, 나오라고 아, 뭔 콜라요 야, 나 이게 맞는 거 같아, 바꾸자 싫어 카페인은요? 뜨거운, <목소리> 카페인은요? 왜냐하면 적응감이에요 <웃음> 저도요 아예란 어, 인기 <목소리> 많죠 적거것기도 하고 적응 그 <목소리> 그것 같은데 <웃음> 갑자기 그 보니까 저거 것 같기도 하고 아. 다행이다 가만히 요 오늘 여러분이 드셨던것 중에 2위가 있어요 우리가 뭘 먹었냐고는 그렇게 뭐 먹었냐고 얘기해 1위가 따뜻한 사람이 <웃음> 되겠지 1 따뜻한 사람다 같이 먹었나요? 다 같이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같아다 같이 먹지는 <웃음> 않았으니까 그지 그건 그런 거 같아요 <웃음>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대박이다 근 일리가 없어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맞아 야, <웃음> 저거면 진짜 진정 저거면 야, 저거일 수도 있다. 있겠어? 저거일 수도 있어, 저거 진짜 다들 그런 싸움으로 태우고 있어 커피에다가 진짜 얼음 타면 진짜 저게? 저희? 커피. <웃음> 1위가 커피면 저이 2일 수도 저, 있지 않을까? 저게 2일 <웃음> 수도 있어 자, 두 번째 갖고 오신 것 중에 정답이 돼. 야, 저거 맞는 거 같아! 저거일 수도 아, 있겠는데? <웃음> 커피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거저 맞는 거아니아저 많아, 저 많아 내가 희귀가 Get 즉서 아메리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2위는 빙글의 딘들의... 오! 우와! 이야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진짜요? 진짜 사랑스러... 진짜요? 사랑, 사랑스러운 진짜요? 사랑스러운 이게 2위예요? 와. 와! 냥막 한번 찍어본 대박이다. 건데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근데 근데 누구나 그렇다 다 그렇다 좋아하는 이기죠 6위는 쪼른드카 마카롱 틴 어, 나도 저거 먹고 싶었어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쵸? 새로 나온 거 네, 이번에 편의점 신상으로 자, 그렇다면 바로 7이는 무엇일까요? 6위가 군것질이라면 칠이도 군것질이 아니야 이 제품은 편의점에서 팔지 않아요 펌프에서 도 팔아요 네? 뭐라고 뭐라고요 야! 편의점에서만 아마 끝났다 <웃음> 야, 너 빵집 맨날 갔잖아 한번 아, 빵집 없지? 마실 거에다가 빵집에서도 파는 거면 은 맞지 않을까요? 그냥 우유보다 이걸 더 좋아하지 아니, 그냥 우유 가져오지 우유가... 우유가... 저걸, 저걸 거기도 하고 적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다가져 놓고 왜그래요둘다 <웃음> 아, 아니에요 아, 둘다아니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어떻게 초코우유를 싫어할 수가 있죠? 우유류이긴 음. 하죠 아 편의점 사는 게 뭐가 지 눈썹 들어 드러... 눈썹 들어 오르셨어. 또곤란하 보통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웃음> 피부 보고 요거트 하진 않잖아 그게 말고 그게 말고 아기 피부? 수도권? <웃음> 어 수도권. <웃음> <웃음> 수도권 <웃음> 크기가 다르지만. 아 이거는. <웃음> 수도권이래 <웃음> 과연 사람들 많이 먹을까? 조금 마실까? <웃음> <아니요>. 과연 <웃음> 네. 많이 마실까? 우리가 알겠어, 우리가 알겠어 과연? <웃음> 눈밀이야 <웃음> <웃음> <인미디언> 수도권, 흰색, 그리고 흰색 와... <웃음> 진짜 내 말했지? 내 어, <웃음> 대용량을 많이 좋아하네 큰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먼저 생각해야겠다 <웃음> 아, 잘했네 1 <웃음> 1니까빼떨어 1 1 1 1 1이이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마1 1 1요 마실 거1 1 1 1 1 1 1 1 1 1 1 1 1마1 1 1 1 1 1 1니1 1 1 1 1 1마1 1 1 1 1 1 1 1 1 1 1 1 1 1마1 1 1 1 1 1 1고1 1 1 1 1 1 1 1 1 1 1 1 1시1 1시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요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 달 수도 있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맛이 맛이 여러 개인 거지. 카페인도 여기. 없어요? 차 종류인가요? <목소리> 맛있는 차 종류는 아닌가? 당황이야. <목소리> 아 뭐지? 너무 애매하게 <목소리> 달 수도 있고 안달 수도 있고 이 차는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이게 뭐야? 나도 짓고 생각하고. 야 태현아 알겠다 이거다. 아닌데. 괜히 그거 많이 먹는다고요? 혹시 그게 유제품 어차피 유제품 아니라고. 끼니를 떼우는 용도의 맛일 건가요? 끼니를 떼우는 용이 아니라 끼니를 떼우는 사람도 있대요 스코콘의 운전수가 아닌가요? 스코 아니면 지방 쪽 아이가 제주 간의 경이 뭐? 야, 그거 와봐 맞아요? 맞는 거 같아? <웃음> 어, 나 진짜 눈이 띄용했어, 방금 <웃음> <웃음> 특별 자치도잖아요 보세요, 이제 바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 니 뭐가 있어? 자, 이제 10초 안에 야! 네? 어? 오늘 하네, 어쩔 수네 자, 7, 9 단아, 그냥 와 자,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할까? 그냥 그거 할까? 알았어! 알았어. 없으니까 알았어! <웃음> 틀렸어? 갖고 오십시오 알았어 자, 제한 번만 더 들고 올 기회를 주세요 아 근데, 다 근데 다 같아. 심지어 이거는 감기 주스가 아니라 오렌지였네? <웃음> <웃음> <웃음> 뭐 하냐고, 뭐 갖고 있어요? <웃음> 옥수수 수염차 거기 지연봉이 들어가 있나요 광동+ <웃음> 광동은 제 회사 이름이 아, <웃음> 또 뭔지 <웃음> 어딘지 잘 모르겠어 <웃음> 다시 가져와도 되나요?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야 그럼 너희 학과 형 얘네들 맡고 있을게자 이거+ 이거 맞아 야, 지금 딱5천에 갖고 있어요 아야 아, 아파 아파제못맞춰 <웃음> 아, 야, 이우 <웃음> 그런가? <웃음> 그러네 왜 이거 생각 없었지? 왜 이거 생각 없었지? <웃음> 와, 진짜 다 단순한 건데 <웃음> 왜 삼자수는 <3도> 지역이라고 생각이 <웃음> 없지 <웃음> 제주까지 <웃음> 나와 놓고서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오렌지를 가져온 나도 참 와, 어렵다 이거 <웃음> <야>, 이제 막맛있도 <웃음> 아니고, 맛실 것도 아니고 맨유도 아니고 뭐지? <웃음> 야, 이거 <웃음> 우리가 이겼다 <웃음> 야, 가면서 누가 먹어 이거를 <웃음> 와, 야. 역시 굿굿이답정서 오늘 상품을 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2초 곡도 오, 1 0 오! 예 오늘 세인점에 다른 특집을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편의점이 저희가 연생 때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숙한 공간이었는데 이런 공간에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 나 이게 제일 재밌었어 <웃음> 물 나온 게 상상도 아, <웃음> 아, <하나도 못 웃음> 못했어 상상도 못 했어, 왜 생각을 못 했지? 아까 태현이가 나한테 물 아니야 는 너는 물을 편의점에서사 먹진 않잖아, <웃음> 이랬단 말이에요 <웃음> 아. <웃음> 오하였으니 다음 로와서도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번 편의점 투두도잘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투두에서 봬요 투두, 투두. 투두. <웃음> 안녕 안녕 투두 <웃음> 그리그 하지만 그래도 우정이 깊습니다 연습 게임 있나요? <웃음> 없어요, 없어요, 바로 자신 <웃음> <웃음> 있어요 아니, 논리로 이기면 돼 아, 이 너무 쉽네 후 연준이 형화장이 연준이 에이스네 저희 <웃음> 게임 <며칠 dun> <웃음> <웃음> 못 한다고 놀리셨죠하 <웃음> <웃음> 윙크등크어괜찮네괜찮데 <웃음> <괜찮은데?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우리 가면 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아지는것 같아요 아마 하나가 되어가는 게느껴지네요 <웃음> 이미 비브라늄인걸요? <웃음>